아 그리고 하아 어떡하지? 양각인데 어떡하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됐어, 좋을 <웃음> 같아. 저기야 우리 집에 딸기야니 꽤 많이 있는데 같이 사용한래 딸기 우유? 딸기 향 음? 응? 아, 괜찮아요 y 라면이랑 딸기 우유 어. 먹고 갈래. 딸기 우유 몇개 있어요? n k you. t h 그냥 우유 o u Thank y 우유만, 우유만 k you. t h 딸기 k y o 먹겠다니 너무 좋잖아 <웃음> 어, 어 딸기우유가 좋아요. 귀여워. 저는 딸기우유가 좋아요. 에코나. <웃음> 아 귀여워. 이번 하나도 아, 이해 못한것 딸기 같은데. 딸기우유 아바타 저장할걸. 인정 인정. 딸기야. <웃음> 잘 안다보면은. 내가 그사이 뭐할지도 몰라. 이히히 자기는 거기 있으면 안볼 거라 생각했어? 와둘다 뭐, 용한 뭐, 이좋 이렇게 있었어? 쳐다보는데 왜 뭐지? 뭔가... 기분이 묘한데? 보는 눈이... 오. 어머 자기야! 신기하다. 당하고 싶어? 가자키야! <웃음> <웃음> 야 말... <웃음> 자기야 왜 죽음 좋게 세 사람 나 여기 없는 이 있으면은 감옥을 전 안녕히 할게 <웃음> 어? 왔다 아이고 같다 아이고 같다 왜 그러지? F님 아네 진출해도 까요 네? 진출요? 네? 저는 얼마든지 음. 좋아요 진출는 감사합니다 이제 도망 못가요아아기대내 <웃음> 건물 태으로 왔어 내가 왜 자꾸 도망가 <웃음> 나 <내 의자> <웃음> 계속 그러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 내가 감옥 홀드 열 수도 있어 야! 정지! 정지! 모두 정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웃음> 자, 주인님! 그럼 코이스 해라. 해주세요! 네 중에 어느... 자기를 고를 거죠, 주인님? 네모, 뭐, 내면도 안 되니? 다가져가지한 명만 고르겠어요가가야지 아닌데... 자동리가 가능한데... 도망가요. 기타머리가 아니라 자기한테 두명 꼽는 수가 있어. 도망가요 빨리 살고 싶은. 살고 싶어 아직도 이 기타 이 기타 이 기타. 먼저 기통 시키는 수가 있어. 오. 도망도 못치겠다. 도망치면은 감옥에 아, 감금 당해. <웃음> 어 도망갈까요? 도망갈까요? 그렇게. 니다없숨숨숨 이때다. 이때 숨그럼로 감옥에 갈 거니까 잘했어. 잘했어. 우리 기하 나는 없는 것이요. 나는 여기 없어. 나 살았다. 뭐가 다른 걸까? 자기야, 다 보여. 이리 와. 나는 안 보여요. 자기야. 아. 월드 열어줄까? <웃음> 오늘만 날이 아니야. 내일도 날이고, 그 다음날 날이야. <웃음> 맞죠? 맞아요. 오늘은, <웃음> 오늘은... <웃음> 오늘은 살수 있지만 내일은 못 산다는 거지. 잡히면. <웃음> 지금 도망가면은 난 나한테서 도망가면은 다음엔 배가 돼 <웃음> 그냥 정식으로 <웃음> 얘기해서 뭐, 뭐뭐때문에 간다고 얘기하면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맞잖나요 뭐때문에 가는데? 저 회사 면접보러 갑니다! 거짓말하지마 진짜 면접보러 가요? 네, 그럼 그래. 가르타는데? 진지하네. 진지한데? 저기 저요? 목소리가 시기면 진지하게 시기면 얘기해. 혹시 그거 신이 면접 보러 갔대. 이게 있잖아. 종이 이렇게 몇번몇 번. 몇 번. <웃음> 이렇게 <웃음> 있, 있을 거 그거 찍어달라는 살려줘요. 거 아닐까? 어머 <웃음> <웃음> 어머 뭐. <웃음> <웃음> <웃음> 그 생각도 괜찮다. 그만 <웃음> 가지 <웃음> <웃음> 거짓말은 거짓말이면 아니지 제말 내가 말 안했어 님 디스코드 있어요? 아니에요 <웃음> <하려고, 야>. <웃음> 네, 아. 괜찮아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오늘부터 안려고요 디스코드 <웃음> 오늘부터 안려구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네. 아니아내 지금 판매 아니에요 아니 디스코드가 있는데 알았어요? 안 보내면은 알지? 야 포기 포기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VR 채팅입니다자 <웃음> 여기 오늘 박제할 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웃음> 이미 하고 있어. 괜찮아. 어때? 자 여러분들 이게 다 박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염두해주시고요. <웃음> 자기야 그럼 내가 역해비킬게. <웃음> 도시농님 <웃음> 마지막 한마디들어 뭐가 마지막이야 저의 마지막 한마디는 엄마 보고싶다 그래요 가기 전에 엄마 <웃음> 찾는 모습도 너무 섹시해 도시농도시농 한명밖에 못받은 너를 희생시켜야겠어 그 한명을 살리자 너를 너를 희생시켜서 다른 아, 한명 생. 수... 아니 아한 명만 살리 주시더 우리. 우리. 아 아니 KK님 한번 줘봐 아, 네. KK님 받고 노신홍님거는아프님한테 <웃음> 받지 뭐. 누다야 <웃음> <웃음> <웃음> 결론은 다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네 노신웅. 내 응. 네, 엔터 한번 누르면 이제 다나님한테 바로 가버려. 지금 점점점이 떠 있을 거야 디코에 다나님 거에. <웃음> 음, 디코 정했습니다 <계정> 여러분들. <웃음> <웃음> 어? 어? 어? <웃음> 없어? <웃음> 어? 어? 어 없어 없어 <웃음> 없어 어 없어 어어어어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어카어안어는어거어말어지어어어니어어 없어 없어 어어어어어 네, 왜 그게 거짓말이 나쁜 거야. 나, 나 어, 여기서. <웃음> 네. 네. 너신웅 그냥 자폭하자. 너 죽고 나 죽자 아니야. 난 난주택 해야겠는데. 나 여기 아. 내가 괜히 너한테 온 너가 도망가는 이유로 오늘 안 왔거든. 후회고 있기 때문에 난 난주택을 하겠어. 미안해. 토, <웃음> <너> 널 지켜주지 <웃음> 못해서 미안해. 토다. 애터들게. 아이고. 애터들어도 되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